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립은요 바로 다섯 장으로 하는 마술이고요 오늘 카드를 처음 만진 사람도 할수 있는 그런 쉬운 마술입니다 이 마술은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이렇게 숫자 카드 다섯 장이고요5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관객이 어, 이야기를 들었을 때좀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관객에게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관객한테 카드 한 장을 뽑아달라고 해요 그럼 뭐 아무거나 이런 거 뽑겠죠 어떤 걸 가져와든 상관없습니다 관객이 봅니다 지금 3이 나왔는데 이제 관객의 카드를 맨 위에다 두고 이 카드 다섯 장을 관객에게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본인이 뽑았던 숫자만큼 카드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5다 이러면 은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객이 좋습니다 그럼 관객이 내리겠죠 네, 물론 이거를 지금 마술사가 보면 안 돼요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관객이 하는 겁니다 관객이 3을 뽑았으니까 하나 둘셋 이렇게 세 장을 밑으로 내리겠죠 자 그러면 마술사는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다시 카드를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카드의 순서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장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장을 이렇게 세줍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받든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져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다섯 장의 순서를 앞뒤로 한번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해주고 나서 다시 관객에게 주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십시오 라고 줍니다 그리고 또 뒤도는 거죠 그러면 또 관객이 하나 둘 세장을 내리겠죠 하지만 이때 관객의 카드는 맨 밑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 제가 했던 말대로 관객이 똑같이 따라 했다면 무조건 관객 카드는 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잡고 이 상태에서 관객의 카드를 맞춰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맨 밑장을 보여줘도 되는데 이맨 밑장을 보여주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에게 이렇게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객이 이렇게 잡았으면 와술사가 손으로 하나 둘셋 하면서 카드를 치면 이맨 밑장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카드를 돌려보면 관객의 카드가 나오게 되겠죠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 카드는 한장 가져와주세요 이 카드 좋습니다 관객님의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 맨 위에 두겠고요 어, 만약에 관객님의 카드가 3이라면 맨 밑으로 카드를 하나 둘셋 이렇게 세장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방금 건 예를 들은 거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고요 자 카드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도는 동안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카드를 한 장씩 만져보곤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느낌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관객님, 감사합니다. 짜단 관객님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지부터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객님이 뽑으셨던 카드 이 클로버였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장으로 하는 아주 재미난 마술이었고요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셀프워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마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